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제가 거울이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e v e r 박세은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새끼 손가락.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함께 봐주세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이 그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 반대 방향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서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립을 잡았을 때이 고리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리로 인해서 겨드랑이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등의 근육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체 턴도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고리가 없으면 이제 모든 것을 손의 힘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왼쪽 검지손가락 대서를 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립을 잡을 때 인털러킹이든 오버래핑이든 다 이렇게 고리로 걸려 있어요 이게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대충 얹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강하게 걸려있는 상태예요 오벌래킹도 이걸 못하시는 분들 손가락이 좀 짧으신 분들이나 손가락에 힘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이제 인털러킹을 추천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서로서로 서로 이제 반대로 가고 싶어하는 손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애들이 이 고리예요 이 왼손의 검지와 오른손의 새끼손가락 그래서 얘네들이 잘 걸려있지 않으면 이 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죠.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몸의 부위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은 어드레스 때 보시면 어 검지손가락 이렇게 있죠. 검지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고리를 만들고, 자 새끼손가락 이렇게 있죠? 고리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새끼손가락을. 이때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 검지손가락이 어, 단단해야 돼요. 이 검지손가락이 위, 엄지랑 검지가 이렇게 위에 단단히 있어야지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검지가 왔다갔다 한다면 이 검지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새끼손가락에 제대로 된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검지랑 엄지는 항상 단단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고리에다가 이 새끼손가락을 껴 볼게요. 자이 검지는 내릴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얘는 내릴 거예요. 밑으로 내리고 이 새끼손가락은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얘는 올리고 얘는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얘는 밑으로 이렇게 검지 자체를 내리고 얘는 올릴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오른손이 땡겨 갈때얘 자체가 오른손이 땡겨 갈때 많은 분들이 제전 영상을 보면 오른손은 땡기고 왼손은 누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오른손을 이렇게 땡기고 왼손은 그냥 마냥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뭐 아래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제가 거울이라고 불러요. 손바닥이 나를 향하게끔 손바닥이 나를 이렇게 약간 거울 볼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맞나요? 이렇게. 응. 그래서 요렇게요런 어, 식으로 이렇게 당길 때얘 왼손은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 게 아닌 항상 새끼 손가락의 반대 방향. 이렇게. 음, 턴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크 백은 이런 식으로. 이때 어깨가 절대로 돌면 안 돼요. 어깨가 이렇게 같이 돌면 안 되고 어깨는 가만히 여기서 그냥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되냐? 얘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일 거거든요. 이때 왼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새끼손가락 방향이 있죠? 새끼손가락이 힘을 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 조여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쭉 올라갈 거거든요. 쭉 올라가서 왼손이 내려올 때는 공쪽으로, 공쪽으로 다시 땡겨주세요 여기서 쭉 공쪽으로 땡겨서 그 다음에 오른손이 여기서 왼손이 공쪽으로 땡겼을 때 오른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새끼랑 검지랑 이렇게 맞대하고 있잖아요 얘는 밑으로 지금 이렇게 땡기고 있을 때 이때 오른손은 위로 올려야 돼요. 여기 보이실까요? 얘는 밑으로 당길 때 새끼는 위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이렇게 쭉 공쪽으로 당겼으면 얘는 이렇게 위로 당겼으면 얘는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손은 끝난 거예요. 재빠르게 왼손 새끼손가락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자자어너디비에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반대로 돌리고 쭉 그다음 공쪽으로쭉 옮겨서 오른손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왼손은 쭉 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암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고리에 걸려있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라도 지금 그립을 잡으시는 이 고리가 없다고 하시면 아마 지금이라도 조금 고리 조금이라도 걸리게끔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이 다시 한번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어, 감사합니다